야이 정도 되면은 진짜 일반 전지가이랑 무게 차이가 거의 없겠는데? 야 진짜 가볍다 이거. 야 잘리기도 잘 잘리고.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작고 가벼운 충전가위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구성품은 충전가위 본체 하나 그리고 C타입의 케이블 그리고 나를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렌치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고요. 모델은 JDU25P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7.2V의 4A 배터리가 내장이 된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고 좀 독특한 게 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맨브러시리스 못하고, 그리고 22mm 까지 절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열어보시면, 짜잔. 정말. 정말. 정말. 작고 가볍게 나왔습니다. 지금 무게가 700g으로 나왔는데 정말 작고 가볍게 나와서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직접 가지도 한번 잘라보고 얼마만큼 절단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정도 지금 장난감처럼 생겼는데 이걸로 제가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동 방법은 모든 충전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전원 버튼을 켜시고 그러면 지금 충전이 되어있는게 보이시고 여기서 전원을 트리거를 두번 연속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그러면 입이 벌어지면서 사용할 준비가 되는데 이 트리거를 연속으로 두 번을 잘못 당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전원을 끄고 다시 전원을 켠 상태에서 빠르게 두 번입니다. 딱딱. 그러면 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절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최대 절단할 수 있는 범위 22mm까지의 입 벌림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트리거를 당겨서 3초 정도 있으면 이렇게 18mm로 절단할 수 있는 빠르게 얇은 가지를 절단할 수 있는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1, 2, 3 그러면 또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방식이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가지들을 한 번씩 잘라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 무게면 일반 진짜 그냥 전지가이 조금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이 무게가 한 500g, 600g 정도 나가는데 별 차이가 없는 무게고요.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야뭐이 정도야. 와 자, 7.2볼트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요렇게 한 대략 1cm가량 되는 것들은 너무 쉽게 잘 잘리고요. 조금 굵은 것도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요거는 제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굵기인데 지금 넣었을 때 이렇게 깍 차는 느낌이고 자, 이렇게야 이러면 굳이 진짜 와 자, 이렇게 절단이 되고 여기서 트리거를 당기고, 1, 2, 2초로 해서 입을 18mm로만 벌리게 하면은 얇은 가지를 빠르게 자를 때, 아까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속도가. 그래서, 요렇게 되는 모습인데, 와, 일단은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들었을 때 무게가. 진짜 일반, 일반 전지가위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 이렇게 입을 좁게 했을 때는 빠르고 얇은 가지를 빠르게 절단하는 모드. 여기서 다시 1 2 입이 크게 벌어지면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좀전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굵은 가지도 야. 오잘 잘린다 조금 욕심내서 조금 더 굵은 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이거는 더 많이 굵은데 와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진짜 작고 가볍게 잘 잘리는 모습이거든요 자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이런거 진짜.. <웃음> 이야.. 아.. 지금 이제 한 2.2cm가 넘어가는 굵기 엄지손가락보다 좀 굵은 나무를 자르니까 어, 잘리기 잘리는데 이렇게 안 잘리는 경우 다쳤다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대 자를 수 있는 굵기를 2.2cm 2cm 내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잘라봐도 뭐 열, 열이 나는 것도 없고 너무 쉽게 잘 잘리는 모습인데 일단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작고 가볍습니다. 크기도 작고 무게도 너무 가볍다는 느낌을 확실히 봤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잘 잘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충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완충이 됐을 때 기준 4시간 정도의 연속 사용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아래쪽이 보시면 C타입 핀을 꽂아서 충전하는 을 방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사용할 시간이 길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조배터리를 하나 챙기셔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케이블을 아래쪽에 꽂게 되면 충전을 시키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조배터리 만한 미리 암페어를 추가로 만약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게 된다면 보조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9시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용을 해보니까 혹시나 손이 닿았을 때 센서가 있어서 작동을 멈춰주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았고 그리고 지금 충전을 시키면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 케이블이 이렇게 저처럼 지금 한 2m 정도 되는 케이블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케이블이 짧으면 이렇게 탁 들다가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피터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미니가위 JDU 25P 모델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일단은 딴 말이 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작고 가벼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나와있는 충전 가위들의 스펙을 보시면 뭐 최대 35mm, 45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높은 스펙을 가진 제품들이 대부분이지만 고그 제품에 비한다면 자를 수 있는 굵기는 얇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굵은 가지를 자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포도줄기나 이런 쪽으로 그냥 일반 전지 가위로 한 20mm 미만의 얇은 가지를 치시면서 좀 가벼운 충전 가위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이 11만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금액도 정말 나쁘지 않게 나왔는 것 같고 혹시나 평소에 좀 작고 가벼운 가위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평소에 이렇게 좀 작고 가벼운 가위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 포함해서 10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구가 꼭 이렇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작고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파워풀하고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